주먹 갑자기 때렸어 아무도 없이. 어. 때린 거야. 주먹 음 이쪽에 주먹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한 거야. 어. 음이 너무 아파. 어. 이게 가장 시 때렸어 주먹. 가장 시원하게 빨만 빨만 때렸어 진짜 빨이 뺨을 이렇게 아, 때렸어, 아니, 아니. 때렸어 주먹으로. 아. 음. 그리고 심지어 몸통 손 음. 그, 그 이런데도 때렸어. 어. 음. 친구. 막 때리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난리났어. o 만 a c 게 아니고 막 때리면. 그랬어? 너어어 아니 본게아 e 친구 o 말했어 t 른 애가 o b a 일른애가 막 이렇게 왔나봐. 응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a c t 주먹 i o 이렇게 t 막때렸 o 주먹 c t e r i o b a c t e r 어? 어떤 한 애가 안 보였거든 하늘가. 어. 한내가? 어. 그 애는 상처를 입어서 보관할 수도록하 진짜로? 응. 아니, 아니 왜냐면 아무 이유도 없을때 왜 때려 왜 때리냐고 얘가 싫으면 얘가 싫다고 그냥 말해 어. 아니 안 놀던거야 어. 상관없잖아 싫으면 어. 아무리 되잖아 어차피 어. 그리고 안 싫으면 왜 때리는거야 도대체 그냥 때리는 이유가 뭔데 그불 그냥, 그냥 혼내람고 일부러 때리는거야? 싸움 만들려고 일부러 때리는거야? 응 아니 뭐 e 어서 do i 만들고 싶어서 그런거야? 응 아니 그런 그냥 화나가서 그런거고 아니면 아니 o 는 아무 i 도안 했어 b 리 a b 데 응. 첫번째 첫 번째 애가 때리 o 근데 o i n g to 아니 남자가 남자끼리 o 어 <웃음> 어, 남자가 응? 더 힘이 세잖아 어. 모자가 특히 에너지가 더 강력하니까 더 날비랑 날비랑이잖아 어. 만약에 누가 너를 와서 밀치거나 너를 잡아당겨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? 한강한테 다이을거야이을거야 거야? 아니 내가 보통 부끄럽다 해도 이성을 절대 그냥 큰 소로 찔러 성생님 내가 러브 맥! 미! 그 친구가 이러지 마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이러지 마. 그럼 네가 어떻게 되는 좀... 거야? 어? 이렇게 이렇게 무비 저장할 거잖아니까. 아니 이러지 마. 이러지 말아 줘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어찌로 가? 그냥 갈 거야. 어, 뭐라고? 그냥 뭐랄 거야? 뭐랄 이러지 뭐랄 말라고 해도? 어. 너 이러면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. 어? 네. 어쨌든 너그 아, 헐크야? 왜 이런거 맞안 그래. 물어봤거든? 너너 <웃음> 이제부터 너 그거 말하면 너 이제부터 여기 초등학교 못 다녀? 그럼 어떻게 할거야? 너가 어떻게 주문할건데? 어? 어떻게 엄마한테 말할건데? 내가 여기 모르겠어. 여기 교사선생님이랑 알아? 어, 아니 엄마 어, 교사선생님 말하던가? <웃음> 나도 나 나도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할껌? <웃음> <웃음> 우리 교장 선생님 내 편이니까 무조건 내 편이거든 그러면. 어너 아기. 응. 보러 응. 어. 왔거든. <웃음> 그럼 엄마도 말할 게 있어? 말할 말이 있어? 할말 없어. 그렇지. <웃음> 어. 어. 나오할 말이 할 없다. 나도 <웃음> 이제. 그래,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을 떄만 말해 해봐. 어, 할말 없을까요? 너, 너, 너, 너 되게 못 생겼다. 못 생겼. 못생겼다고? 그럼 말도 못하네? <웃음> <웃음> 어, <뭐야>. 아. <웃음> 아, 그러면... 그럼. 너 되게 뚱뚱해 뚱뚱하다 그럼 말도 못해? <웃음> 아니 말할 수 있지 근데 너 되게 뚱뚱하다 뚱뚱하면 뭐 어때서? 아무것도 못하는것도 아니고 다할수 있거든? 나도 아. 사람이야맞춘것지야할 <웃음> 내가... 아, 때리네, 맞아. 너... 맞을 만한 짓을 했어. 왜... 어떤 짓을 했는데? 너가 너 입을 당당하게 말해보시지. <웃음> <웃음> 일주일 전에 너가 나한테... 일주일 전에 무슨 거야 옛날 얘기 좀 하지 마. 언니, 뭐 있었지? 진짜 진짜 여보세요? 아. <웃음> 여보세요? 죄송합니다.